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이천시에 위치해 있는, 어, 전원주택 현장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어, 이곳은 도림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어, 산수의 전원 마을이라는 굉장히 조용한 전원 마을이에요. 이곳은 이제 신둔역까지 약 4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보다는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곳입니다. 대지가 약 80평에, 건평은 약 60평 정도로 아래층에 굉장히 넓은 멀티룸과 그리고 창고, 그런 부분들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조망이 또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고 그러면서도 또 평지에 입지를 해있기 때문에 어, 좀처럼 찾기 힘든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오늘 보여드리는 지금 이제 계약이 된 상황이고요. 어, 이제 다음에 지어질 그런 필지를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은 어느 정도 그런 설계 미팅에 이제 관여를 하시면서 어,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구조변경 같은 거를 조금은 이제 의견을 반영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서 연락주시면 은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산수유 전원마을 소개 영상입니다. 어, 조용한 전원 마을 단지가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 두 대까지 주차,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어, 지금 아래쪽으로 멀티룸 공간을 비롯해 가지고 이쪽은 지금 보일러실 어, 다양한 공간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앞쪽에 창고부터 보여드릴게요 창고 공간도 지금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안쪽에 이렇게 짐들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실감이 안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은 면적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구는 이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데요 신발장은 4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아래쪽으로 바로 세대분리가 가능한 멀티룸이 이렇게 중문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멀티룸 공간은 굉장히 넓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쪽에다가 뭐 골프 스크린나 이 이런 거를 설치해 가지고 약간 취미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는 잔디 깔아 드릴 건데 앞마당으로 바로 나가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하부장 해가지고 보조 주방을 만들어 주셨네요 인덕션과 민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구요 앞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 제법 널찍한 사이즈로 나와 있구요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앞쪽으로 이렇게 조망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어 가지고 전원 생활 하시는 맛이 날것 같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좀 널찍한 편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 불편하지 않게 올라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생활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냉난방 효율,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쪽은 지금 친구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향긋한 냄새가 풍기는 게 아주 좋습니다. 느낌이. 창호는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나 있고요 여기 액자창 일부분도 열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테라스 공간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데크 테라스도 충분히 널찍한 면적으로 나와 있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은데요 맑은 날에는 이렇게 나오시면은 어닝만 좀 해주셔가지고 햇빛만 좀 피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옆쪽 공간으로도 공간이 나와있고요 저기 주방 다이닝 공간 이쪽 우측으로 나와있고요 식탁은 한 6인용까지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세요 에어컨은 거실과 주방에 한 대씩 배치가 되어있고 냉장고 공간은 지금 한 대만 되어 있는데 이쪽 벽면에 어느 정도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 벽면을 통해서 추가 냉장고 수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탁 자리 옆쪽으로는 창호도 설치가 되어있고 수납 공간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네요 넓은 와이드 싱크볼과 환기창 인덕션과 후드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다용도실 다용도실 공간도 좀 널찍한 편이라 건조기와 세탁기 배치하시기에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1층에 안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안방에도 위쪽이, 위쪽이 층고가 높게 나와있고 편백나무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은 이렇게 코너 창을 사용해 주셔가지고 전체적인 느낌도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가 잘 나오고 있고요. 안방 안쪽으로는 에어컨과 붙박이장,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부부욕실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벽면으로는 화장대 같은 거 하나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욕실은 샤워공간 나와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파티션과 수납장 잘 형성이 되어있네요 중문 좌측으로는 게스트욕실 준비가 되어있고요 게스트욕실이다보니까 넓은 면적은 아니고 일체형 샤워기 통해서 샤워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일괄 소등 스위치가 이쪽에 있어요 이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일단 이쪽에 있다는 거 확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계단 올라가면 2층에는 작은 방 2개가 공용 욕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분들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작은 방에서도 조망이 아주 뛰어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는 공용 욕실이고요. 공용 욕실, 샤워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두번째 작은 방도 공간 널찍하게 나와있구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 각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쪽에 책상이나 책장 같은 걸 배치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구조구요 어 이번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잔여 세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필지 계약을 하시게 되면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